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Come right in. 예약하셨나요? 예약하셨나요? Did you make the reservations? 예. 네. 예. 네. 예. 네. Yes. 아니요. 아니요. No.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나요?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나요? Under which name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How many people? 네 명이요. 네 명이요. four persons. 이따가 한명더 와요. 이따가 한명더 와요. One more person will join in later.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et me show you to your table.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Come this way.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You can sit anywhere. 편한 데 앉으세요. 편한 데 앉으세요. Have a seat where you are comfortable. 주문 도와드릴까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with your order? 메뉴판 좀, 주세요. 메뉴판 좀 주세요. Could you give me the menu, please? 메뉴 벽에 써 있어요. 벽에 써 있어요. The menus are written on the wall.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I haven't decided yet. 여기 뭐가 맛있어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What is delicious here? 여기에 뭐뭐, 들어가요? 여기에 뭐뭐 들어가요? What do you put in this one? 여기에 멸치 들어가요? 여기에 멸치 들어가요? Do you put anchovies in this? 이거 매워요? 이거 매워요? Is this one spicy? 이거 한 그릇이랑 이거 두 그릇 주세요. 이거 한 그릇이랑 이거 두 그릇 주세요. Can I get a dish of this and two dishes of this? 이거 중으로 하나 주세요. 이거 중으로 하나 주세요. Can I get the medium size of this one, please? 이거 3 인분 주세요. 이거 인분 주세요. Can I get this one with the amount for three persons, please? 죄송하지만 이건 오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건 오늘 안 돼요. I'm sorry, but this one is unavailable today. 주문 확인할게요. 주문 확인할게요. I'll confirm your order. 덜 맵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덜 맵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Could you make it less spicy, please? 돼지고기 빼 주실 수, 수 있으세요? Could you make it without pork, please? 소스는 따로 주실 수 있으세요? 소스는 따로 주실 수 있으세요? Could you give me the sauce separately, please? 물좀 주세요. 주세요. Give me some water, please.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Yes, I'll bring it. 물은 셀프입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Water is self service. 숟가락 두개 주세요. 숟가락 두개 주세요. Give me two spoons, please. 수저는 테이블 밑 서랍 안에 있습니다. 수저는 테이블 밑 서랍 안에 있습니다. Spoons and chopsticks are in the drawer underneath the table. 서랍 안에 젓가락이 없어요. 서랍 안에 젓가락이 없어요. There are no chopsticks in the drawer.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 see.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Be careful. It's hot. 김치 좀더 주세요. 김치 좀더 주세요. Give me some more kimchi, please. 여기 밥한 그릇 추가요. 여기 밥한 그릇 추가요. Can I add a bowl of rice here? 계산할게요. 계산할게요. I'll pay. 계산은 카운터에서 하시면 돼요. 계산은 카운터에서 하시면 돼요. You can pay your bill at the counter.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Did you enjoy your meal? 네,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Yes, it was delicious. 카드 돼요? 카드 돼요? Do you take credit cards? 네, 카드 현금 다 돼요. 네, 카드 현금 다 돼요. Yes, we take credit cards and cash both.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I ate it well and I will come again.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Thank you and please come again.